안돼나파 먹을래? 그러자 그러자 <웃음> 한시 됐어 뭐 먹고 싶어? 아또 어,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남 매운 거 여기 레이자 그리고 다른데 있지 다른데? 어 아니 나 매운 거안 먹고 싶어아 먹고 싶어? 매운 거안 먹고 싶어 음. 매워서 그럼 뭐가 응? 있을까? 혼대유리조각도 아니잖아 근데 맛집혼대요 혼데... <웃음> 근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혹시? 여러분한테 <웃음> 물어봐 여러분 <일본은> 몰랐지 <웃음> 와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겠다. 와, 보인다 이제 근데 사람들 많아 그러네. 밖에 먹어야 된대 근데 이 작은 가게가 많네요 어 맞아 와 미쳤어 이분도 <웃음> <웃음> 언니 살이 없어 여러분 응. <웃음> 초파야 어때? 초파야 지금 하고 있어? 근데 초밥 양이 많지 않아. 조형이 그 먹을래? 밤에 도 유이 많아잖아. 응 음, 음. 양이 많아서 밤에 음, 음. 밤에 유이랑 같이 큰거 먹고. 어, 찍을래 이거? 찍자, 찍자, 찍자. 이거는 엄청 인기 있는거든 여러분. 아 사람이네. 고장났어어 됐어 응. 아 어, 은이 있다. 이거 엄청 사랑. 무슨 문제? 아, 하다, 하다, 하다. 엄청 인기 있어 이거. 원래 같이 사긴 진짜. 내가 먼저 그러할게요. 아, 너다 이란. 데이트 할 때는 이런 거 해. This is how we date with girls, guys. If you want to date with a girl, you need to take picture with her. 진짜 바른네, <목소리도> 어, 아, 응. 아, 오 진짜 잘른네 이거. 네, 맞 찍어 아, 다음에 그게 하래. 응. 이거 너무 빨라. 너무 이상끝마지막 하자 유 오. 나왔어. 너무 한번뛰어아에서보자 귀엽네. 어 괜찮네. 어아 이거. 응응응. 오케이 여기 가자. 어뭐 뭐야? 아똥똥 똥, 똥이야. 유소 설거는데. 나 똥에서 나왔어. 이건 내 거야. 똥이요? 똥 아니고 갔는데 뭔가 뭘나와는데 똥이요? 열다. 었와 너무 하이카스네. 이트 느낌이 있어? 데트 느낌. 트 느낌. 네트 느낌. 네트 느낌. 네요 느낌. 네트 느낌. 네어나 엄마 트 느낌. 네트 아쉽다 하고 있구나, 그럼. 우와, 맛있겠다. 아이고, 한국말 잘하시네. <웃음> 네. <웃음> 와, 맛있겠다. 진짜 <맛있지>?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대박. <웃음> 와, 미쳤어, 이거 여러분. 와. 이걸 우리 이따가 그거 뭐지? 운동, 운동원 운동갈 거예요. 운동? 아, 뭐, 또 너무 화낼. 동물 동물.. 동물원 택배요 동물물동 아.. 가봐 동물물동 동물.. 물.. 운동 아 그렇구나 동물동.. 동물.. 운동 진짜 don't 선생님 할수 있어 그래서 어할수 있지? 이거는 먼저 운동을 운동? 바꾸면 동물 또당 오잖아. 아니네. 아니네. 반대로 해도 안 되는데. 아닌가요? 음. 운동 그 동물. 동물. 아, 동물. 거소리 <웃음> 하지 마, 임마. 동물. 오르마나 캐나다에 있을 거야. 아이, 알고 싶어? 음. 응. 비밀. 사증은 <웃음> 나네. 뭐죠? 뭐죠? 진짜 뭐잘 먹었어요? 응잘 먹었습니다 우리 동물원갈 거예요 그때 안 먹었나? 아 먹었어 먹었어 잠깐만 배식을 가서 버어 잠깐만요 아니 인생사각까지 아까 찍었는데? 어떡하지.. 아니.. 아니.. 아니 <웃음> 없어? 없어. 어, 일단 잠깐만 여기 내가 계산하고 아니, 아니, 찾으러 아니, 가자 아니, 아니, 아니. 이상해. 응? 아니 아까 잊었을까 안 했나? 몰라어 음. <웃음> 아니 나 안생겼어 아니.. 진짜 <웃음> 없는데 진짜 없어? 포켓 지머니는 지머니? 이제 다 갖고, 기코고 갔어. 어떡해?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어, 어떡해? 오ー, 이제 사람 많아 줬는데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아사 나, 사람들 사 나, 티 나, 트내카 나, 나, 어 나, 마 나, 카 나, 어 있어? 카어 어. 대박이네 진짜. 역시 한국어 찾았어요. 찾았어 대박. 대박. 대박. 단 나 오늘 유리오빠 불러줘 아, 유리오빠? 유리언니아니라아 유리오빠 유리오빠 유리오빠 불러줘 유리오빠 응 어. <웃음> 우리, 우리 레이 우리 레이 같이 같이 동물왕 가자 네. 가까워? <웃음> 가까워 10분, 10분? 벌써 10분 1 0분이야추네 어. 음. 살아서 싫 우리... 미나지 않나? 보고는 진짜... 유병은 어마~ 이옷 있고, 유은이있어 어떡해?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저기 돼 있는 거야? 오. 오. 어? 어, 왜 이렇게 많잖아? 이쪽에 오를 수 있어? 응, 네. 어? 어디에 오르골이 있는 거지? 슬러! 네. 우와, <웃음> 오르골이 어디 있어?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어, 오르골이 없어, 네. 오르이 네. 어디 있는 거지? 근데 먼지면 안 돼. 조심해. 어디? 얼굴 안 때린 거야. 기서 이거 뭐야? 어떻게 돼 있어? 르골이 그렇게 하지마엄청나면 어떡해. 아주 무 아, 아. 하안녕 있어요, 여러분. 이요이